자, 안녕하세요. 비카부입니다 오늘은, 쉿, 쉿 하세요, 알아쉿 하세요. 오케이, 부부. 오늘은, 사 3월도 모행 가는 날이죠. 사 3월도 모행 가고 싶은 강아지는, 스피드! 부부, 스피 <놀람> <오케이. 웃음> 지금 이미 벌써 너무 흥분했는데, 지금 가는 걸 알아요. 얼굴에다가 핑크 색깔 칠해놓은 거는, 부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, 찍은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. 이따 뵙겠습니다. 가자! 밥! Good boy. 이따 봐요. I've a l got my leash so I just borrowed their leash Hi, thank y o h It's alright yeah. Oh my goodness Where are we going? Where are we going? Yeah. <laughs> <laughs> o oh, a 왜너 혼자 거기 있어? 렛츠 Sorry. <laughs> I will I will. t e r e like s o m e b o d y who tangles u even more than people. s h Oh, no, there you go. h Party's s a t i n g Yeah. I'm gonna go to <웃음> 어디 가냐? 쿠퍼 <웃음> 어디가? 쿠퍼 어디가? 그는 저를 버리고 다른 강아지를 선택했습니다. 내가 부르면 나는. Baby b o e b b buh 우선 머리 깎았는데. o p h i s s t Boo Boo, say hi! You know... <laughs> Sorry! <laughs> <laughs> say hi, Boo Boo, say hi! <laughs> He doesn't like our king dog. <laughs> <laughs> Sorry. I don't know how to put his bag... I don't k n o how t t his I d o n know how to put his bag... I d o n p a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You look happy, baby. Hi, <laughs> hey, you look happy, baby. Hi, hey, baby. Hey, baby, baby. Bye.